Anniversary는 기념이 지난 시간에 배운 원시 복수 표시 중에 ANN과 ENN이 있었지? ANN은 단수, ENN은 복수 오늘은 ENN과 숫자 접도를 결합한 단어를 공부해보자 t e n n i r l 은 3년마다 코드레니얼은 4년마다 핑크에니얼은 5년마다 섹스에니얼은 6년마다 섹테니얼은 7년마다 옥테니얼은 8년마다 노베니얼은 10년마다 디세니얼은 10년마다 트라이센테니얼은 300년마다 코르센테니얼은 400년마다 퀸센테니얼은 500년마다 섹센테니얼은 600년마다 밀레니엄은 천년, 밀레니얼은 천년마다, 포스트 밀레니얼은 천년 후에, 바이밀레니얼은 이천년마다가 되는 거야. 왜 없겠어? 해는 둥글지? 그래서 에눌러은 고리 모양이야. 지렁이도 둔 걸지. 그래서 언엘리드는 환영 동물이야. 에너스는 음. 에너스는 똥꼬야. <미러>